보고서에서 상품 판매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속성 시트를 열기 위해서 사각형 모양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레코드 원본을 물품 판매 상세로 해주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에서 가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언바운드 된 값들을 바운드 시키겠습니다. 소매점명에는 소매점명을 해주겠습니다. 순번에는 순번을 해주겠습니다. 판매 일자에는 판매 일자를 해주시고, 판매 금액엔 판매 금액을 해주겠습니다. 판매 이윤에, 판매 이윤, 전화번호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그룹 및 정렬을 누르시면 하단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뜨게 됩니다. 그룹 추가를 누르시고 그룹에는 소매점명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겠습니다. 자세히를 누르시고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을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꾸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txt 소매점명을 속성 시트를 누르시면 txt 소매점명 이라고 뜨죠. 그룹의 머리글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테두리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흰색화 살표가 됩니다 그대로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위의 선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드래그해서소매점명 두개를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의 txt 판매금액에는 속성 시트에 보시면 txt 판매금액이라고 이름이 뜹니다. 전체 레코드에 대해 판매금액 필드값의 두 개가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탭에 누적 합계를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TXT 소매점명을 선택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중복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아니요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클릭해보시면 TXT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을건데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는 데이트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고 닫고 엔터 치시면 오늘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날짜 형식을 지정해주라고 했습니다. 데이트 앞에 포맷을 적겠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데이트는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콤마 쌍따옴표 y를 네번 적어주시고, 년, 한칸 띄우시고, m 두번 적어주시고, 월, 한칸 띄우시고, d 두번 적어주시고, 일, 한칸 띄우시고, a를 세번 적으면 금만 나오고, a를 네번 적으면 금요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쌍 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 이제 홈 탭에 보고서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맨 아래로 이동해서 날짜를 보겠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txt 페이지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에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는 페이지 and 연산자 쌍따옴표 슬래시 쌍따옴표 and 연산자 페이지 S를 해주시면 전체 페이지 분의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엔터 이제 보고서 보기를 눌러주시면 앞쪽에는 현재 페이지, 뒤쪽에는 전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TXT 총 판매 이윤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 이름이 나오죠. 테두리선에 가져다 대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조금 위치를 이동해 주시고 범위를 씌워서 맞춤에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만 옮길 때는 사각형 회색을 선택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합계가 표시되도록 는 썸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판매 이윤의 합계이기 때문에 판매 이윤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소매 점명 바닥글 이후에는 페이지가 바뀌도록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소매 점명 바닥글을 클릭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페이지 바꾸을 후역후로 하겠습니다. 총 판매 이윤 이후로 페이지가 나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밑으로 내려가면 총 판매 이윤 이후로는 여유 공간이 있어도 더 이상 내용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총 판매 이윤 이후로 여분 공간이 있어도 인쇄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아래를 꾹 누르고 계시면 페이지 머리글로 내려오게 됩니다. 왼쪽 눈금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까만색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제목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의 높낮이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높이에 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기 좋은 위치로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고서머리 글은 클릭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높이를 0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예